널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보는 애들 앞개 주운룸 빙빙 맨들면서 놀고싶도룸니까장더 보고 돌 이쪽도 한고싶은 많이 먹었어이요빵나 빵제 케미 진짜 하 어, 그러네요 굉장합니다 어,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처음이에요 진짜 사람 다 왔고 물건을 사하니까 이렇게 나오 콩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미션이 뭐지? 미션은 우선 우리 각자 각자한 옷을 골라주는 거 서로 서로에게 그리고 음식을 두세 가지 두세 가지씩 맛보는 거 먹는 거 진짜 다니까 어야 망고! 망고 사요 망고? 직접 까주시나? 망고예요? 망고! 망고! 망고! 망고! 망고! 하이! 하이! 어디 다리를 잡고 진짜... 지나가면서 못가요거나가서지고가면서고요어요 달달.. 달달한데요? 시원하게 서먹은 맛이요? 망고 하나 성공인가? 망고를 음식으로 쳐줘요. 망고를 음식 싶은데, 망 망고를 먹고 싶은데, 망고를 먹고 싶은데, 를 먹고 싶은데, 망고를 먹고 싶은 난발목에 하는 거 하고 살지? 싸웠어. 너이 거? 어. 어. 이고 만드는 거야? 라베린이 그냥 e 지부꼬 아마. 헬로. 근데 2만원이잖아 지금 우리가 5만 원밖에 없잖아. 근데 이걸로 정신 나야? 아,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 그게 뭐야? 아, 그게 뭐야? 아, 그야 아, 그 아, 그게 뭐야? 아, 그게 뭐야? 아, 게그 네. 네. 지현이하고, 너하고 네. 같이. 여기 파, 팔찌가 빈티지한 매력이 있어요. 형. 맞아요. 야! 저는 하나면 충분하니까. 저는 팔목에서 하고, 발효도 하는. 어, 네. 여기로 갈까요, 그냥? 문서 사야 되니까. 어, 체크해. 오, 야, 니 스타일이다. 근데 좀 작다. 근데 우리 각자 걸 골라줘야지. 서로? 어. 서로의 거. 어, 지현이 이거 잘하는데? 어. 오호호. 태형이, 팀이... 그 바나나 약간 이쁘다 했잖아. 이거 어때? 여자 나무거나어 각자 골라주자. 오, 여기 명품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라네 어. 네 비싸지 않을까? 모르겠다. 솔직히 아직 팔찌 사는데도 힘들었어요. 아. 대박! 새우 있습니다 새우! 왕새우네 진짜 네, 여기 수박주스가 되게 맛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수박주스를 일단 주스로 마시고 그 다음에 꼬치가 되게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꼬치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새우! 새우. 여기 또 해산물도 팔아서 새우를 뭐 싱싱한 새우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시장 되게 매력적이다 약간 부산 느낌 나는데? 나 음. 아, 살짝 다른 거 같아요. 아주 잘익었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아까 그 봤던 새우들인가? <웃음> <웃음> 아, 그렇겠지? <웃음> <웃음> 카메라에 찍혔던 그새우들이가 그냥 뭐 먹어보고 맛을 줬으면 나는 여기서 <무슨> 와사비를. <웃음> 꽉 찼어. <웃음> 저는 와사비를. 맛있어. <웃음> 잠시만요 최근 들어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합니다. <웃음> 이게 꽃이야? 음, 여기다 찍어 먹는 거.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어? 잠깐. 돼지갈비 만난다. 그럼 어, 저희 벌써 이것도 먹고, 새우도 먹고, 망고도 먹면 3개나 먹은 거 아니야? 그또 주스도 맛있고요 나는 진짜 하와이에만 가고 싶다. 하와이 가서 미션도 보이지 않은 거야. 난 우키 나와. 하와이 위만한 음식뭐 할게? 코코넛. 미친도보이스 코코넛 좀 따와라 <목소리> 진짜, 너무 <웃음> 있서 재밌겠다 그냥 물이 소겠지? 코코넛 따와면 물이 소어도 황워이갈수 <목소리> 있을까 전 세계에 도와대는 도플레 우리도 사자 같은 마이 낳았으니까 뭐빨 네, 감사합니다. 이라우라, 이라우라. 와, 거의 부자 됐습니다. 뭐 부자 된거 아니야? <웃음> 우리 또 <웃음> 룸메이트니까 맛있게 시원하게 해서 먹자, 그래. 근데 우리 룸메이트가 이렇게 결성이 된이유 <웃음> 우리? 케미테스트 같은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은 서로 말하잘안해도말안 해도 통하는 그런 사이잖아. 그렇죠. 저 원래, 원래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뭔가 저는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 같아요, 난. Case by Case? 응.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통합하다 싫하지 않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합니다. 말을 안 해도 통하고 딱할거다 하는 사이입니다 네. <웃음> 네. 일단 저희는 브리핑은 사는 <웃음> 과일 간단하게 뭐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 과일. 망고하고 네. 이런 거. 이게 얼마지? 이렇게 합쳐서 5천 원입니다. 그리고 팔찌. 팔찌. 그 팔찌가 되게 비쌌어요. 맞아요. 갈까? 이러는데 15만 동에 해준다고 해서 아, 1 0만동이비싸다 어.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근데 갑자기 오셔서 아, 10만 동에 해주겠다. 네. 그래서 10만 동에 3개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캔, 아이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3개. 겉망고와 음. 말린 바나나. 바나나, 과자들. 그다이 조인은, 호텔에서, 이사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하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